제이나! 그 상대는 근데 제이나 이 스킨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인사하면은 또 얼마나 예쁜지 내가 잠궈릴 수 있으면 파지는 하고 싶어 닉네임 마음에 드네 인사하면 또 이거? 스킨 예쁘지 않아? 인사 인사가 또 마음에 드는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수정하자 보다 수정 노래로부터, 수정 노래로부터 인사를 드려요 아! 못 참겠는데?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찰? 바로 보내놀 그러면 1코잖아 아니 이 2코인가? 1코? 25일, 25일이 무슨 날인데? <웃음> 이러면 놀 이제 영 콘가? 아멸레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. 핸드로 아니면은 지금 오른쪽에서 들어오면 좋은 거, 깊은 물 기원사. 왜냐하면은 오타 때 동전 마술사로 이제. 어. 뭐 여왕의 통치, 아 여기서 끝다아물물 환불해드렸어요 <목소리> 가 전복시킬 순 없다 찬물하고 없애버림. 야생 같습니다. 아니, 이번에 넣었던 다섯 분만. 인기가 너무 없어서. 아, 근데 좀 아픈데? 동전? 이야만 오른쪽에 그 남나왔어 명치 지능은 개좋아 <웃음> 너무 사냐고? 맞습니다. 아뮬렛 법사예요. 다운 턴에 한번더 나가거든요. 이야만 근데 아마 구코가된 동전이 나랑 바뀌어도 기득 포인트 쓸거리 좀 생각해 볼게요. 심지어 연보도 명치에 들어가서 너무 이쁘 와 킹중 영원을 쓰네 아직도 아동 캔 기분 너무 좋죠 하나 더 써도 될까요? 여기서 제일 예쁜건 어. 수블리 아닐까요? 아닙니다 네? 그럼 누군데? 그럼 나 아니면 누군데? 아닌데? 내가 더 예쁜데? 보물경비병 내기만 <웃음> 네 아껴 북과 아뮬렛이 예뻐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예쁘다는 소리를 돌려서 얘기하신 거다 압니다 우리 한번 묘수를 생각해보자 다음 턴에 비전 수사가 핸드로 올 확률 커. 그러면은? 1? 이게 죽네, 근데? 이거 죽네? 아, 근데 이게 변신했나보다. 그거 쓴나본데? 대변이? 대규모 변이? 너무 안 이쁘잖아요 가운데! 핀리스죠? <웃음> 대변인것은이건근데 내가 이긴것 같은데? 영능망 사도이싸도이길것 같은데?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던져야 될것 같다고? 어차피 지금은 던 있어도 하고 엮는 같이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안 죽으니까 핀리로 돌려놓자 어, 좋아? <웃음> 돈니 없네. 그래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사의아으로 키를 니거기 때문에 메리니아님아직도 <웃음> 마리오해? 나아 <웃음> 나 월드 3 까지 바꾸 는몇 이야？월드 월드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월드 3 부터 치트키 사용 해서 옷가찍 겠다고？오, 빨리 결정 이야 <웃음> 오른쪽에서 나오는 원소실사 덤그래스프로 키를 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이 될지도... 아~ 미친... 내 계산대로라면 난머리좀 식혀야겠어. 찌라기 찌르니! 아, 영, 근데 영능 하면은, 영능 두 번이면 잡긴 하는데, 나 다음 턴에 죽을 수도 있어. 근데, 잭팟, 잭팟, 잭팟이라서 안 죽나? 영능을 해야지. 야, 이거 돌려보고 생각하자. 이거지 견습생 있으니까 다음턴 킬이잖아. 오칸이죠 오카니. 봐봐 여러분 돌리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저희. 먼저 돌렸으면 그냥 킬이네. 백터, 백터한테 말세요 시코 그림자 막 미친. <웃음> 아니 시코 그림자 막기 왜? 이걸로 죽일까? 이걸로 죽일까? 아니 이걸로 죽여. 저렇게 많이는 좀들어 식구그 <웃음> 밥을 쓸 생각을 하네 내게 맡겨 우쭐 TV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